꾸이 꾸이해 봐, 야. 와, 와, 애기도 데도 있다. 와, 와, 기 와, 와, 와, 데도 있 와, 와, 와, 캠핑장 같다

상추랑 뭐 이러고 있네 엄마 이리로 와봐 웃음은 나 탈거야?

뒤에 오니까 더 멋있다 근사하다 스테이크 같다 이거 없어. 진짜? 맛있대요 아, 동물이 없어요? 어? 여기는 아 정글인데 왜 동물이 없냐고? 이름만 정글 바비큐인가봐 소이대박소이거맛있이트박 <목소리> 소이트박

맛있다맛있먹었어맛있네어맛있 아, 먹어. 맛 먹어. 맛있 먹어. 맛게 먹어. 게게 먹어. 맛있 그래? 어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. 맛있요먹래 맛있게 먹어. 맛있게 먹어. 맛어 맛있게 먹어. 어

좀 이따 천천히 뜨거운 게세요 우리 애들 잘한다고 칭찬히았네 은우, 도거 벌써 됐어요? 두개 하고 할때두 개. 아예 사치 맞다. 오냐오냐도. 빨해 봐. 이기 어디서 왔니

두개뽑이 <웃음> 카드 중에서 두개 뽑으셔가지고 아아 반반 나눠서 계산해 주시겠어요? 두 개만 뽑아서 카드. 까만 봐

네? <웃음> 야 미안해 미안해 우리꺼 두개다 올렸어? 어 진짜? 잘했어? 아예 아니, 잘했어? 아, 아니야 <웃음> 너희거두개 진짜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사실 반반 아 반반? 어어 어, 반반 집에 가야 돼 테리야 내려 내려 내려 oh.

와, 이모 멋있지. 잠이 듭니다. 와. 날... <웃음> <웃음> 도 <흔들려도> 돼? 어. <웃음> <웃음> 어

엄마!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. 따따따다끝 잡아. 그래 예쁘지? 와. 다보다다보다다보다다보다 너무 안

너무 한거 아니니? 진짜? <웃음> 날라가는 거 아니? 야, 삼촌 너무 건겁다. 이모 무서운 사람이야. <웃음> <웃음> 야, 꽉 잡아야 돼, 너. <웃음> <웃음> 야, 하지 마, 너무 살살해. 어.